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 코딩입니다 오늘 파이썬 기초 문법 두 번째 파이썬 스크립트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파이썬 3.8을 새로 설치했죠 여기 콘솔을 직접 실행해서 여기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idle라고 있는데요 idle라고도 읽고 우선 기본적으로 는 여러분들 폰트가 굉장히 작게 나올 거예요 옵션에 configure i d l 하셔가지고 저는 폰트도 사이즈도 그리고 굵게 표시하고 이런 식의 설정을 마쳤습니다 기존 콘솔 창하고 비슷한데요 코드가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색깔이 조금 입혀졌어요 함수는 보라색으로 문자는 초록색으로 출력되는 값은 파란색으로 색깔이 좀 입혀지니까 이쁘죠 아이들 기능 중에 파일에서 New 파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메모장으로 여셔도 열리고요 기존 콘솔에서 입력하셨던 모든 값들이 콘솔 터미널을 꺼버리면 전부 날라가 버리는데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 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S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Hello w o r l d 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꺼볼게요 그럼 여기 파이썬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이걸 더블클릭하시면 파이썬으로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방금은 깜빡하고 꺼져 버렸죠 실행이 완료되면 콘솔 창이 닫혀 버려서 그렇거든요 굳이 아이들이 아니어도 메모장 같은 거 여셔가지고 임시로 input 하고 넣어놓으시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려고 일시정지가 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상태로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엔터치면 꺼지고요. 이렇게 실행,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커맨드 프롬프트를 여시는 거예요. Shift 우클릭 하시거나 Shift F10 누르시면 파워쉘 창을 여기서 열수 있죠. 바탕화면에서, Python, HelloWorld.py. 이렇게 실행하셔도 됩니다. HelloWorld 하고 뜨죠. 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커뮤니 프롬프트나 파워셀에서 파이썬 띄고 파일명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둘다 실행되는 결과는 똑같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거창하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냐면 조금 거창하지만 펌프의 소요 마력을 구하는 프로그램 펌프의 소요 마력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수량 초당 양수량과 양수고 몇 미터만큼 퍼 올릴 건지 이두 가지만 알면 마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펌프 효율이 100%가 안 되니까 펌프 효율도 입력값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펌프 소요 마력 펌프 소요 마력을 계산할 건데 입력값으로는 양수량과 양수고와 펌프 효율 이세 가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펌프 소요 마력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초당 양수량, kg, 곱하기 양수고, 미터, 나누기, 펌프 효율, 퍼센트로 할게요. 이러면 단위가, 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근데, 마력은, 마력은 이 단위가, 75분의 1 /75 마력입니다. 그래서, 마력으로 계산을 하려면, 이 공식에, 나누기 75만 하면 펌프의 소요마력이 나옵니다 이거를 함수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소요마력은 양수량 곱하기 양수고 나누기 펌프 효율 나누기 75입니다 그리고 소요마력을 그대로 리턴해주면 되겠죠 이제 함수 정의는 끝났으니까 함수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펌프 소요마력 양수량 양수고 펌프 효율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조금 이상하죠?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해서 더블클릭할 때 양수량과 양수고 펌프 효율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을 받는 방법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스점 알규먼트 밸류를 받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풋으로 입력 값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GU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풋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인풋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일종의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양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킬로그램으로 그리고 이것을 양수량이라는 변수에다가 받겠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양수고는 입니다 마지막으로 펌프 효율은 펌프 효율이 60%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0.6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펌프 효율 나누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래야 60%를 받으면 0.6이 되니까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함수의 특징은 숫자를 입력하든 문자를 입력하든 문자로 값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양수량과 양수고 곱하고 나누고 100으로 나누고 75로 나눌 때 문자를 숫자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파일 이름은 펌프 hp라고 해놓겠습니다 펌프 hp를 파워쉘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펌프 hp p y 양수량은 물을 한 1톤 정도 올리고 싶어요 근데 몇 미터를 올리고 싶나요 100미터 정도 올리고 싶습니다 펌프 효율은 한 65% 치고 엔터를 치면 오류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류 메시지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은데 스트링이라는 str이라는 문, 그 데이터는 숫자가 아닌 자료형이기 때문에 곱셈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typeError입니다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왔죠 그럼 이 스트링 메서드를 int, integer, 정수로 변환하는 게이 코드에 필요하겠죠 저는 여기다가 일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인풋으로 받은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 주겠죠 양수고도 펌프 효율도 정수로 받겠습니다 자료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닫으면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 양수량은 1 0 0 k g 만 올려주세요 1초에 100kg 올려주는 거죠 양수고는 10m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펌프 효율은 60%입니다 그러면 0.002 마력이라고 나오죠. 답이 나오긴 했는데 뭔가 결과값이 멋있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꾸며 보겠습니다. 펌프 HP를 다시 열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입력이 돼 있죠? 이 부분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소요마력이란 변수에다가 펌프 소요마력을 여기다가 변수 지정을 해주고요. 프린트를 해주는데 소요마력만 출력할 게 아니고, 다운표 안에다가, 펌프의 소요마력은, 얼마, 얼마, HP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싶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운표 하나, 그 다음에, 소요마력, 콤마, 얼마, 얼마, HP입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프린트에는, 이렇게 문자열로 돼 있다면, 뭐가 됐든지, 출력을 해주니까요. 이 상태로 내려놓고, 한번더 실행을 해보면 양수량 뭐 1kg 양수고는 100m 효율은 한 90% 그럼 펌프의 소유 마력은 요래래요래 나옵니다 근데 또 약간 이게 좀부족해져 이거를 멋있게 바꾸고 싶습니다 소수점 한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는 뭐 반올림 뭐 이런 함수도 있지만 이건 그거는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문자열을 멋지게 출력하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꼬불괄로 컬리브레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컬리브레이스가 들어있는 문자열은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요 뭐냐면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포맷 안에는 소요 마력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출력하면 내려서 1톤을 100m 올리고 60%의 펌프 효율이라면 펌프는 0.2 마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엔 이 소수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최근 파이썬 문법, 완전 최근은 아니죠. 3.6부터인가 f 문자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f 문자열은 이 꼬불괄호 안에 바로 변수 이름을 넣어줘도 돼요. 그럼 이 꼬불괄호 안에 있는 소요 마력은 이 소요 마력을 출력해 주니까요. 한 번만 더 저장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1톤을 100m 올려주세요. 펌프 효율은 60%입니다. 그럼 결과값이 똑같죠? 이제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꼬불과로 안에서는 포맷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가능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보고 똑같이 실행해보면 펌프 소유 마력은 0.22 마력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입력이 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언제든지 펌프 소요 마력을 구하고 싶을 때 계산기를 두들길 수도 있지만 컴퓨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양수량은 1초당 양수고는 100m 펌프 효율은 60%밖에 안될때 펌프 소요 마력이 0.22 마력이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번 시간은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게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스크립트 저장 및 실행 방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